아... 이른 아침이네. 어, 혼자 왔어 나는 가끔 이렇게 오부의 공기를 즐기곤 해. 이제 한번 일하러 나가볼까? s i n g i n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리 아, 아, 아, 아, 어 놀러와, <웃음> 아, 아, 아, 어. 어. 왜? 왜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이건 모르는 거 같아. 너도 어, 어, 왜 보여주고 그래? 안해요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이거 어떤 안무냐면요. 승식이 안무. <웃음>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팬미팅 재밌게 보셨길 바라요, 안녕.